그럼 에어컨을 세게 작동시키면 기름이 많이 줄까? 날이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겨울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을 또 오랜만에 틀었더니 냄새도 나고 많이 신경이 쓰이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건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필터만 교환한다고 그래가지고 냄새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자동차 에어컨 내부는 악취 원인인 곰팡이, 그리고 또 세균, 이런 것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를 또 방지하려면 우리한테 그 운전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첫 번째로 에어컨의 올바른 작동 요령을 알아보자고. 여름철에 자동차의 문을 열자마자 그 열기가 아주 고스란히 나한테 느껴지는데 딱 앉으면 시트도 뜨겁고 공중이가 뜨끈뜨끈하지. 이럴 땐 타자마자 그냥 급하게 에어컨을 틀지 말고 일단 창문이란 창문 전체를 갖다가 내려놓은 상태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주행을 일단 시작하고 차 안에 열기가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돼서 어느 정도 빠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창문을 다시 올리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에어컨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자동차의 냉각 효율성을 좀 높이고 연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가장 세게, 가장 세게 작동을 시켰다가 냉기가 어느 정도 차 안에 퍼지게 되면 그때 서서히 저단으로 조금 조금씩 줄여주는 게 효과적인 작동 방법이야. 세 번째, 공기순환 모드를 내부순환 모드로 하면 더 시원할까?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버튼의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고 내부순환 모드는 외부의 먼지 또는 배기가스 이런 걸좀 막고 차단해주고 또 차량 내부의 공기만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게 되는데 차량 내부의 온도를 좀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이 내부순환 모드로 에어컨하고 같이 함께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네번째 자동차 에어컨을 켜 놓고 그 상태로 잠을 자도 괜찮을까? 가끔 그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나 또 졸음 쉼터 같은 데서 잠깐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동차는 내부 냉각 온도가 보통 한 18도씨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가동이 차단이 되도록 되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자동차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된다면 장시간 그 에어컨이 작동되게 되겠지 장시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잠이 들면 괜찮을지 근데 이럴 때 엔진룸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있는데 브로우바이 가스라고 이게 바로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데 브로우바이 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섞여 있어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을 좀 감소시키고 자칫 이제 산소 부족이나 저체온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의해야 되는 거지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창문을 조금 내리고 공기순환이 좀잘 되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 그럼 에어컨을 세게 작동시키면 기름이 많이 줄까? 아니면 또 에어컨을 약하게 틀면 기름이 덜 줄까? 이거 생각해 본적 있나? 동투뷰도 아리까리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에어컨을 세게 틀면 이제 기름이 많이 소모될까봐 에어컨을 좀 세게 틀지 않고 약하게 틀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제 내가 말하면 에어컨 세기 하고 연료 소비량하고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에어컨은 이 엔진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스위치를 누르면 엔진에 연결된 그 에어컨 장치가 엔진의 힘을 빌려다가 쓰기 때문에 엔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기름을 평소보다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지 결론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튼다고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결론이라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에어컨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내부순환 모드를 틀고 다니다가도 가끔은 그 순환 모드를 외부로 전환을 시켜서 외부 공기를 실내 공기하고 자주 순환시켜서 습기를 이제 말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동을 끄기 전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에어컨을 끄거나 아니면 자동 송풍 전환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지.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에어컨의 습기를 말려주면 되는 거지. 이처럼 자동차 에어컨이 뜨거운 한여름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있는거예요 독트비도 오늘 이 내용을 숙지를 해뒀다가 올여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